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방금 씻고 왔어요 제가 디톡스를 끝나고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붓기를 뺀 이유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좀 전에 갈비찜을 시켰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 영상에서도 서울에서 자주 먹던 집인데 이제 전주로 이사가가지고 못 먹었던 그런 맛집이었던 데를 시켰잖아요 이번에도 자주까진 아니고 그렇게까지 맛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한번 시켰는데 특색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무난무난 무난? 나쁘지 않았어요. 갈비찜하고 닭볶음탕을 시켰어요. 아주 매운마하고 넙적당면까지 추가해가지고 배서 코르르코르르 소리가 나요. 제가 오늘 아니면 또못 먹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금식해야 돼. 아침 11시에 일정이 있거든요? 아마 일정 끝나고 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때부터 금식을 해야 돼요. <웃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제 음식이 뭔가 온것 같아요. 아닌가? <웃음>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왔어. 제가 하는 게 소리를 딱 들으면 은 있어요. 그게 제가.. 짬이 이게 하루 이틀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일단 뒤에 배경이 좀 지저분한 거 이해해주세요 지금 형 집에 와있는데 형이 이제 다음주에 이사를 가서 짐을 다 뺐어요 뒤에 옷가지랑 이런 거는 제 짐인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건 닭볶음탕이고요 감자 아주 매운맛 감자만 추가로 시켰고 1인분이에요 요거가 아마 19,000원인가? 요게 이제 소갈비찜 거의 그냥 LA갈비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소갈비찜 보다 그냥 LA갈비같아? 중국당면을 추가로 시켰어요 아 중국당면이 아니라 그 얇은 넓적당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매운맛이고 리뷰 서비스 김치 나오고 밥 나오고 고기밥은총 3개 왔어요 다음 주에 이사가는 집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에 이게 찜샐러드가 와가지고 좋았어요 이 집. 마요네즈 이런 범벅 샐러드는 아니에요 얇은 당면 보다 살짝 넓은 당면? 다 음? 말씀드렸죠? 갈비가 살짝 얕다 좀 부드럽고 쭉쭉 고기가 찢어지는 그런 갈비찜보다는 LA 갈비를 물 조금 많이 넣고 간간하게 해서 졸인 맛. 그래서 이거 총한 59,000원 나왔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저 먹을 때 이렇게 메인 메뉴 막 비싼 거두개못 시켜먹어요 촬영니까 이렇게 먹지 어제도 순대국밥다가 특으로 해가지고 떡국사리 추가해 먹고 볶음탕 김치가 들어갔나? 약간 새콤한데? 볶음탕은 거의 약간 묵은지 닭볶음탕 맛이 나거든요? 닭볶음탕 묵은지 닭볶음탕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단점은 당면이 살짝 뚝뚝 끊긴다는 단점?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기름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기름 별로 예전보다 많이 김치는 볶은 김치 매운맛은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불닭보다는 약간 더 맵고요 거의 엽떡 매운맛 정도? 와..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LA갈비 쓰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집 같으면 가위로 잘라 먹겠는데 이 집에는 이제 이사 갈 집이라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감자도 안 익었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봐봐요 여러분 감자가 서걱서걱거려요 형 어? 닭볶음탕을 시켰는데 내가 감자 추가를 했어 근데 감자가 서걱서걱거려 어떻게 생각해? 그게, 그게 말이 그냥 보통 우리 부서주는 영상 아닌가? 그니까 러 약간 서걱서걱거려 어떻게 생각해? 어디야? 우리 브랜드 바로 얘기해 형 이름을 얘기해도 돼? 여기서? <웃음> <웃음> 우리 야, 뭐. 구독자분들 중에 해외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영어로 인사 영어로 하라고 hey, 형올 때까지 와, 가서 맛을 근데 형못 먹어 이거 매워 나 매고, <웃음> 우영이 형 불닭볶음면 하나 먹고요 아 하나도 아니야 다못 먹었을걸요? 우유 먹고 과일 먹고 난리를 아니었어요? 그거는 옛날... 형 와가지고 그러면 은 진짜 이거 한 젓가락씩 먹었는데 형땀안 나고 얼굴 안 빨개지고 물한 잔도 안 먹으면 은 내가 인정해줄게 인정받았을 때 없잖아 그니까 러 굳이 도전 안 하겠다 그거지 인정받아을 쓸데 없으니까 아니 형은 요즘에 네가 아프잖아 신경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쓰나 어, 너 나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밥안 먹니? 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먹고 있죠 여러분? 형 이제 거다 왔으니까 이제 끊어 다 끊어 여기가 이 작은 고추 있잖아요. 그 외국 고추 이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바닥에서 먹고 있었니? <웃음> 야, 바닥에서 이렇게 먹고 있었어? 여기 망하고 에 바닥에서 먹냐? <웃음> 형 간장 이거 당면 먹어봐. 간장 내가 원투데이 아니? 이건 그나마 먹마만데 그치? 반장 괜찮지? 응야 근데 너 대단하다 <웃음> 형나이 도운 상태에서 지금 몇분 차로 한줄 알아? 36분 촬영했어 요왜그걸게렸어땅으로왜 이렇게 걸리냐 진짜 솔직히 그냥 별로야? 아니 별로는 아니다 이거의 메리트는 그냥 그거 2 4시간 거의 메리트 그냥 소소한 어, 맛은 진짜 그냥 무난해 새벽 늦게까지도 먹을 어, 수 있다는 그러네. 그 메리트라고 음. 맛은 소소한데 응. 아 진짜로 이거는 와아 아, 아, 왜? 준비했다며요? 준비했다며! 피할 아, 준비했다며. 아, 아. 음식 잡곡밥, 검은쌀, 콩나물밥, 현미밥, 깨죽, 고춧가루, 기름 들 배추김치 왜?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피할 음식은 그 카테고리 3개 중에 3개를 다먹었는데어떻게 <웃음>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 여기 PR 음식 카테고리 3개 중에 3가지 다먹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얼 맛집보다는 추억의 음식이었는데 오늘의 총평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